중성 2022년 10월 네이버 웹툰 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덕질하는 유부남 제이도크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얘기하지 못했던 뷰티풀 군바리 뷰군에 대해서 간략하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신나 어? 뷰티풀 군바리는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 중이고요 스토리는 서린님 작화는 윤성원님의 작품입니다 작중 소재는 의무경찰, 지금은 사라졌죠 의무경찰을 소재로 만든 웹툰이고요 시대적 배경은 1990년도에 여성 징병제가 도입되면서 여성도 군대를 가야 하는 설정입니다 주인공인 정수화 역시 징병 대상자가 되면서 06년도에 의무경찰로 입대를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정수화가 의무경찰로 지내는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에요 저는 07년도 4월에 의무경찰로 입대를 했고요 만약에 그때 정수화는 06년도에 입대를 했으니까 저한테는 이제 아버지 뻘인데 정수와 같은 선임이 있다면 와우 뷰티풀 군바리는 15년도 2월에 연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는 348화 그리고 미리보기가 351화까지 연재가 진행 중이고요.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쯤이면 뭐 349화 352화가 나왔거나 아니면 편집이 좀더 늦어지면 더 나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의무경찰 웹툰으로는 바로 떠오르는 게기한8사님의 노병가가 있습니다. 그 노병가는 제가 의경생활을 할때 한참 연재 중이셨는데 현실고증을 너무 잘 담은 작품이라서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그 노병과 만큼 뷰티풀 군바리도 의경에 대한 현실 고증을 정말 잘 다뤄, 너무 잘 다룬 웹툰이에요. 그리고 뷰티풀 군바리와 노병가가 시대적 배경이 같기 때문에 세계관도 이제 이어지게 만들어둔 것 같습니다. 뷰티풀 군바리 26화에서 노병가와 콜라보하여 노병가에 나왔던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정수화가 입대를 해서 지금 현재 시점은 수경, 육군으로 따지면 병장 계급인데요. 이 이경 이 때부터 수경 때까지의 정수화가 겪는 군생활 에피소드와 경영 부조리 등을 실감나게 표현을 했는데 스토리 작가인 서리 님께서도 의경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와 현실 고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작중 등장 인물인 현범이라고 정수와 동기인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현범이를 서리 작가 본인이라고 보는 뷰티풀 군바리 팬들이 많을 뿐더러 현범이의 일화가 서리 작가가 직접 겪은 내용이라고 밝힌 적이 있어서 더욱 더 신빙성을 가하고 있습니다. 베스트 도전 1위였던 인기작이었지만 소재가 소재인 만큼 신고 테러도 많이 당하고 민감한 반응 때문인지 정식 연재로 승급되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승급된 이후로는 늘 월요웹툰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수아가 막내 시절부터 현재 수경 고참이 되기까지 수많은 선임들을 겪어보고 또 많은 후임들을 겪게 되면서 여러 가지 고충과 고민 그리고 진짜 뭐, 뭐 같은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마다 쿠키를 자꾸 쓰게 되는 빠른 전개, 그 빠른 결과가 보고 싶어서 정말 쿠키를 많이 쓴 웹툰 중에 하나인데요 스토리적 재미뿐만 아니라 캐릭터들의 인기 또한 이 웹툰의 인기에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여자 캐릭터들이 나오고 그 여자 캐릭터들의 군생활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남자들의 판타적인 요소를 채우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제가 지금 이야기한 부분 역시도 논란이 될수 있단 말이죠. 그런 논란 때문에 이 뷰티풀 군바리도 많은 구설수가 있었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논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점은 정수화가 계급이 올라갈수록 위에 고참들은 전역을 하게 되고 밑에 후임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인기 캐릭터들에 대한 순위 역시 많은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팬덤이 이만큼 생겼다가 이 캐릭터가 전역을 하면 팬덤은 이탈을 하고 다른 팬덤이 또 생기는 이런 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재미적 요소가 될것 같아서 이 뷰티풀 군바리의 캐릭터 인기 순위도 다뤄보면 재밌을것 같습니다 시대적 배경상 주인공이 06년 7월에 입대를 했어요 예상컨대 08년 6월쯤 전역이 예정되어 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면 실제 0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촛불집회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죠 광우병 FTA 촛불집회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을 했는데 그 FTA 협약 때문에 방운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소를 수입하는 걸 막지 않겠다. 약간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작이 돼서 정말 굉장히 큰 집회로 이루어졌었고 그 중간에 그 집회가 커지게 되는 역할을 했던 부분이 저는 의경한테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 시위가 엄청나게 격해지면서 의무 경찰들과의 충돌이 많이 있었고 최류탄을 사용을 하지 못하니까 그 최류탄 대신 나왔던 대책이 물대포였습니다. 그런 그럼 물대포도 그렇고 폭력적인 폭력 진압도 그렇고 근데 사실 현장에 있었던 저로서는 폭력 진압 전에 폭력 시위가 있어서 폭력 진압으로 바뀌었었거든요. 저는 그 현장에 있었고, 뉴스에 한 두세 번 찍혔다고 하더라고요.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 얼굴이. 찾아보면. 자 어쨌든 대한민국에 그런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는데 이 뷰티풀 군발이 내용상 정수화가 전역하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나거든요 좀 많이 최고참이 됐을 때고 열애가 됐을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룰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정수화가 전역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정수화가 전역을 하더라도 어, 시즌2로 계속 쭉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번에 정수아 부대에 굉장히 엄청 매력적인 중대장님이 부임을 하셨거든요 길게 갔으면 좋겠고요 의무경찰이라는 소재도 좋지만 그 뷰티풀군바리에 나오는 많은 캐릭터들이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 한국 피규어 제작산업또 많이 발전해서 이 뷰티풀군바리 캐릭터들이 피규어로 나왔으면 하는 바램도 있어요 하지만 그 중대 캐릭터들을 다 모으려면 와 어마어마하겠네요 자 그럼 오늘은 뷰티풀 군바리에 대해서 살짝 찍먹을 해봤고요 앞으로 또 뷰티풀 군바리에 관련된 컨텐츠 많이 올리도록 하겠으니까 구독 부탁드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덕질 되세요 안녕